전라북도 전주가 있던끼 전주하면은 경전나사가 있다 경전나사에 가면은 유튜브에 하게 될수 있던끼 경전나사를 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빔밥 아니고 경전나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빔밥 말고 경전나사 네, 네. 그래도 전통에 전주에 어디 누구나 아시다시피 택시기사 헐것 없이 모든 사람이 경전나사 가자도만 모르는 사람이 그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나사를 오시면은 진짜 자기의 맞는 옷 자기의 시대에 맞게 그러면 패션이 아 어디나 서울에 가서도 뒤떨지 어지 않고 더구나 내가 우뚝 서 있는 패션을 입은 옷을 자랑할 수 있는 옷이 만들 수 있는 집이 과연 경전나라고 오세요. 젊은 청년들을 끌어안고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해서 청춘 꿈꿀 옷장이라는 걸대여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청춘 뭐예요? 청춘 꿈꿀옷장 청춘꿈꿀옷장 예, 꿀 예, 예, 면접 정장 무료대회를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아. 서울에서는 전서 하고 있었는데 전주시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일 제일 먼저 전주시청에 사업 수준을 맺고 근데 처음에는 거짓다 그 다음부터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나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앞으로 저의 희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되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사까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계속 출퇴근을 했습니다. 넘들이 그리 그래 보면 저놈 지도번농. 진짜 혼남이라고 할 정도로 광주 시내 이름이나 명성이 났던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사람이 호남 들이점을강주를 땄고 그래서 거기서 또 모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내의 보심을터에서다했습니다 그래 세월은 또 흘러 이제 양 복지만 도미해서는안 되겠다라고 미리부터 연구해서 패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시대에 맞게 생산에서 맞춤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고, 예?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 가지 한번 주자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80년부터 이제 대학을 운이 없어가지고 못가가지고 이 업종에 들어오기 전부터 군대를 제대해서 제가 사장이 한번 되고 싶은데 꿈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집에서 고생 끝에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내 꿈을 이루고자 이업을개업해서 꾸준히 너무 잠을 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못되우고 못했기 때문에 잠도 들자면서 하루도 쉬지않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업종의 시장이서다 아, 도매는 서울시장에 97%를 팔고 대구구산 2% 광주 1%를 팔며 이, 이 소도시라는 데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깨닫으면서 이제 그 것을 우리 전주 시민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적가하면서도 진짜 아그 집에 오면 옷이 잘하고 진짜 멋있고 이제 그 집같은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으면 되게 감사한 뜻입니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이제 67입니다. 이야 그런데 그런 포부를 젊은이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를 젊은이들도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5년 10년을 못 내다보는데 벌써 사장님은 10년 20년 전부터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예그거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한참 제가 저도 잘나가고 있을 때 예전에 도매가 양복지 도매만 하고 잘나갔을 때 갤럭시나 삼성 뭐다 모든 무게의 LG 패션 모든 것이 잘 기성되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은 의류의 길은 본제가 멈추지 않는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길을 탓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세월이 지났지만 대장 그 4년이 다 됐는데 지금은 아 이걸 했기 때문에 코로나도 일어났였었고 코로나는 코로나에 너무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코로나에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집을 이게 제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우지 않았더라면 코로나 큰 위기를 당했을 겁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항상 앞서가는 일을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의 그 노하우는 정말 대단하시고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소비자 전주에서 하시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나도 한번 이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면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어떻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어디로 찾아와야 됩니까? 제 우리 집에 오고 싶다. 아, 제 옷을 한번 입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와 보십시오. 예, 일단 제가 내 모든 정성이 들어있다는 옷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손님이 제 마음에 담겨진 옷을 입으면서 손님이 모든 일에 앞에 가시는데 절대로 부끄럼도 없고 절대로 흠이 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절대 앞으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 제가 어떻게 보면 옷만 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전주시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나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앞으로 저의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되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삶까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실 때 혹시라도 유튜브를 경전나사를 유튜브를 쳐 보시면 다 거기에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경전나사 분들이 와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